먼저, 선우루 김핑장 입구에 딱 들어오면, 은 여기 보이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에는 매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서 체크인을 한 후에, 각자 사이트, 예약한 사이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1구역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데크가 개울 1구역입니다. 데크 사이즈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있고요. 터널이랑 텐트 하나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울 2번 사이트. 그리고 개울 2번 사이트 맞은편으로 1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은 총 데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크 사이즈 상당히 크죠. 1구역에는 2번이나 3번 데크가 난것 같아요 1번 데크는 계속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번 구역입니다 2번 구역은 파쇄석 사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화세석 사이트 2개에 데크 사이트 4개가 네 있습니다. 여기가 2번 사이트고요. 2번 사이트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바로 앞에 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어, 여름에는 저기서 물놀이를 좀 해도 될것 같아요. 물론 차도 옆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에 여기 개울 3번 데크가 있고요. 개울 데크는 다 밑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울 데크라고 졌나봐요. 그 위로 개울 4번 데크. 개울데크에서 보면은 이런식으로 데크 밑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울데크 5, 6번, 7번 이렇게 쭉 데크가 마련되어 있고요그 맞은편으로 3구역이 있습니다. 상부역도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이 앞에 마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파쇄석 사이트하고 데크 사이트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4번 데크하고 5번 데크가 맨 끝에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쇄석 사이트도 정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파쇄석 사이트에서 보는 경치를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파고사이트하고 5번 레크에서볼수 있는 경치입니다. 여기가 여구역이고요여구역여번하고사구역기번은단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그 다음에 저쪽으로 사이트가 4개가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4구역에. 경치는 4구역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개울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좋은 대신에 선의시설이 멀다는거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나머지 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쇄석 구역입니다 안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맞은편 쪽에 주차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길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파쇄석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파쇄석 1번 사이트입니다. 사상색 사이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2번 사이트 2번 밑으로 3번, 4번, 5번 그렇게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파세스 사이트는 어 1번 아니면 2번까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럼 나머지 5번, 6번, 7번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건물 이 조립식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안에 샤워실, 개수대, 화장실 다 있습니다 먼저 남자 화장실부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옷을 놔둘 수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샤워기는 여섯 개가 있고요. 다섯 개는 서서 이용하는 거고 한 개는 자식 샤워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넉넉자가 다섯 명 정도는 이용할 것 같고 어, 시설은 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좌변기 5개 소변기 2개 이렇게 있고 바닥청소도 꽤 깔끔하게 되어있는 편입니다 이 쪽에 화로대 세척할수있는곳이두 군데 있고요그리고전자렌지에두개두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되게 하끔잘관리되 하고 있는리되고 있습니다. 있는 전체적으로 화장실도 그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고 샤워실 개고 샤워실 이개수대건물들이 모두 깨끗하게 걸리,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7구역이고요 7구역 데크. 7구역, 6구역, 5구역은 제가 제일 높은 5구역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구역육구역에 1번 데크 옆으로는 이렇게 물탱크가 있어요 어, 시끄러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물소리가 계속 나는, 나가지고 어, 밤에 좀 귀가 밝으신 분은 이 자리는 피하세요 그리고 산으로, 드디어 산으로 캠핑장의 마지막 구역, 5구역입니다. 5구역 1번에는 제가 자리를 잡았고요 제가 주차한 것 같이 사이트 옆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데크도 옆에다 주차를 하시면 되고 3번도 3번 옆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주차하실 때 조심해야 될게 난간이 없이 그냥 낭 떨어집니다 바로 밑에 사이트로 그래서 주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5구역뿐만이 아니라 7구역도 마찬가지고 6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는 조심히 제가 서 있는 데가 5구역 그 밑에 여기가 6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7구역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1구역부터 4구역까지는 차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쪽 5구역, 6구역, 7구역은 저 앞에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전반은 각 사이트마다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나 세개 사이트가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중간쯤에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은 좀릴선이좀 길어야 될 겁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맨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경치라, 음,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쪽 5번, 6번, 7번 사이트 쪽은 잡지를 마세요. 아이들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좀 멉니다. 거리가. 저기 파쇄석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파쇄석 사이트가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산으로캠핑장의 사이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아까 텐트 날라가는데 움찔했습니다. 텐트가 없어져가지고 <웃음> 경치도 참 좋고 단지 이제 미세먼지가 좀 뿌옇게 껴있어요. 이세먼지만 없으면 참 좋은 날씨인데 오늘은 여기서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닉스덤 쉘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그때는 이제 사용을 안 해보고 찍은 거라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가 지금 한 7번 정도 피면서 어 제가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제외한 건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일 큰게 동계에서는 완전 비춥니다 동계를 하시려고 이거를 구매하지 마세요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어, 이거 보시면은 자 문을 내려볼게요 우선 앞에하고 뒤쪽에 문이 있거든요. 근데 자크가 이렇게 밑에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뜹니다. 밑에가. 밑에 이 잡고 있는 거는 메시망입니다. 메시망은 전체를 다 감싸게 돼 있는데 이 겉에 있는 이 문은 밑에 자쿠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양 사이드에 있는 이 메신 문입니다 이게 이게 문인데 이게 보시는 거와 같이 걸쇠가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크가 여기까지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요 양쪽이 다마찬가지로 바람 들어오는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계형으로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리선 구멍이 따로 없어서 문으로 전원선을 빼야 돼요. 그러면 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밀착을 못 시키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동계에서는 완전 비추천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 이제 극동계가 이제 지났으니까,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히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들어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다만 릴선 구멍 없다는 거. 아, 이거는 왜안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